안녕하세요. 폐만든남자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본 이슈. 자, 12500VS 혹은 12400VS 5600X입니다. 어, 요 라인업이 아무래도 가성비라 불리는 라인업이고, 게이밍 CPU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인데요. 인텔 사야 되는지, AMD 사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빡세게 테스트 했습니다. 12500에다가, 국민오버도 해보고 나름 고클럭오버도 해보고 삼성 메모리도 써보고 튜닝 메모리도 써보고요 5600X도 마찬가지로 XMP 메모리도 써보고 삼성 메모리도 써보고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음... 한마디로 하자면 램오버 잘 안되는 i5-12500 vs 램오버 잘되는 5600X 가성비 비교입니다 두 제품의 최저가 기준은 거의 25만원으로 서로 비슷하고요 뭐 3000원인가 차이나더라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12,500이 한 4만원 정도 비싼 메인보드 써야 성자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같이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12,500이 왜 레모버가 잘안 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지금 SA 전압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전압이 한 0.9에서 1.0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K버전 사야 그게 한 1.3에서 1.2 정도로 좀 높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에이전트 전압이 낮아서 얘가 레모버가잘안 먹힙니다. 인텔이 이걸 고쳐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어 제가 뭐한 5,60대 오버해본 결과 대충 12400이나 12500K가 안 붙은 버전들은 딱한 3600까지가 오버 한계선입니다. 진짜 잘 들어가요. 뭐 3600, 3700사이일거예요 대부분 경우 3400 정도로 오버해서 쓸수 밖에 없고 심지어 3600XMP 메모리조차도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1개 중에 한 3개 정도 들어갈까? 3개도 잘안 들어가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지금 해둔 3200, 3466, 3600 정도가 여러분 이 넣을 수 있는 최고 수치일 겁니다 대부분 경우는 3466으로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삼성 메모리하고 튜닝 메모리하고 사실 똑같이 넣더라도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닝메모리가좀더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앞에 받는 영상과 다르게 트닝메모리 값도 같이 포함을 해뒀음을 알려드리고 표를 한번 보자면 음, 이11500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나왔는 프레임을 총 비용으로 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략 1만원당 4프레임에서 진짜 잘 나오면 4.5 정도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원당 이게 보드 cpu 가격을 프레임으로 나누기를한거예요 그리고 5600 같은 경우에는 대충 삼성 메모리로 했을 때는 사실 얘도 삼성 메모리가 원래 레모버가 잘안돼서뭐 3400에서 3500밖에 안되는데요 얘는 대부분의 3600smp 메모리가 그냥 적용이 됩니다. 10개 중에 8, 9개가 돼요. 그리고 요새 그 악에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하시면 4,000까지도 성능자 없이 1대1로 적용하고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발리스틱스 메모리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요. 이 발리스틱스 메모리가 트닝 메모리인데 불구하고 삼성 메모리가 가격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 쪽에서 메모리는 차이가 없을 거고요. 요게 품절을 하더라도, 이런 팀그룹, 델타레메모 있죠? 그게, 삼성 메모리보다, 뭐, 8기가에, 한, 만원? 만원도 차안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거 집어넣으면, 어차피, 3 6 0 0엑 m 피나 뭐, 4000도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 어, 5600은, 이제, 12400이나, 12500과 다르게, 엑 m 피나 아니면은, 고클로 오버가 좀더 용이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보드 값 플러스 cpu 값이 12500이랑 비교하면 한 4만원에서 3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만원당 평균 프레임이 좀더 높게 나옵니다 가성비는 고민할 필요 없이 5600X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최소 프레임 이 방어율이나 아니면 은 평균 프레임 조금이라도 더 뽑기를 원하시면 12500이 좀더 유리한 걸 우리는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그격차가 크진 않아요 음. 제가 밑에 여러분위에서 일일이 계산을 해놨는데 자, 12,500에 3 메모리 쓰고 5,600에 3 3 메모리 썼을 때 서로 3,200 메모리 오버안하고 제이덱 표준을 사용하면요 한 6% 정도 12,500이 좋습니다 성준이3 4만 투자하고 12,500 가는 거 의미가 있나요? 6% 정도면 솔직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쓸 때는 12,500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5600은 그래도 오버 좀잘 되니까 5600만 오버하고 쓸래요 12500은 그냥 노말로 쓰는 사,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한 비교해 주면 시 안돼요 하면서 조금 불공정한 비교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차이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5600X만 레모버 했을 때는 0% 입니다 둘이 성차이 거의 없고요 아성준이 그건 좀 불공정하잖아요 12500 보통 3400 들어간다면서요 제가 3466까지 넣긴 했어요 3400은 잘 돼야 는데또 3466은 안돼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5600이 또잘 들어간 3600 정도로 짜면요. 그러면 이렇게 70%, 뭐, 대충 국민 오버라프로는 수치까지 하면 서로 4% 차이 납니다. 뭐가 4% 좋은데요? 12500이 4% 좋아요. 둘다레버버 한다 치면은 또 5600이 살짝 처지네요. 물론 이게 4만원, 3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 5600이 더 좋지만 3070 정도 쓴다 그랬을 때는 12500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고 3060 이하급 쓴다 그러면 5600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그래픽카드 등급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솔직히, 12,500, 3,600이 거의 안 들어가지만, 3,600을 넣었다 치고, 똑같은 3,600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i5 뽑기온 좋아가지고, 운 좋아서 레몬버가 잘 됐어. 그러면 한 5% 정도 i5가 높습니다. 돈 투자한 만큼은 차이는 없다곤 하겠지만,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이제, 상0 7 0 정도 되는 100만짜리 그래픽카드 쓸 때는, 사실 이 5%가 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PU상에서 4만 원 손해보더라도 그래픽카드에서 5만원 이득 보니까 이거는 저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i5 가는게 맞겠죠 저 정도는 잘 안들어가요 사실 지금 4%일때가 서로 가성비가 비슷한거고요 그리고 5600만 오버 했다 쳤으면 5600이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에서 손해보는 거를 비용으로 계산해서요 자 그리고 튜닝 메모를 썼을 때안 봅시다 트윈 메모리를 똑같이 i5에다가 3400을 넣고 또 5600에다가 3600을 넣었어요 서로 이제 국민오버라고 보면 되죠 트윈램 국민오버 그럼 3%입니다 5600이 아까 위에 3 0 냈었을때는 4, 4% 차이였는데 어? 트윈램 쓰니까 3%로 차이가 좀 줄었죠 이 정도쯤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국민오버하면 은 3% 차이니까 사실 가성비는 5600이 좋다고 봐야됩니다 어 이제 공정을 합시다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아서 12500에 3600XMP가 그냥 들어갔다고 쳐요 5600X는 4000 이것도 운이 좋아 들어가거든요 서로 구급하면 또다시 4% 벌어져요 결국 조건을 보면은 어 그래픽카드의 성능자로 인한 이제 그 비용 마이너스랑 그리고 이제 CPU의 어 성능 증가로 인한 혹은 어 가성비로 인한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사실 1 2 5 0 0하고 5,600X는 서로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만 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아니 송장님 뭐 인텔 100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고 사실 잘 들어가봤자 2,300이라 하니까 저는 인텔 건 5분 안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m d 뭐 는뭐3600 CLC8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XMP 메모리 그거 삼성 메모리보다 만원더 주면 사는데 그 사서 XMP 놓고 쓰겠습니다. 이런 좀,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 불공정해 보이는, 요 기준으로 간다 치면은, AMD가 3%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레모버 하지 않는다면은, 인텔이고요. 레모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 혹은 XMP 3600 멤버를 쓸 생각이 있다면, 5600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지금 5600X와 12500의 선택은 취향적 성격입니다 나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쓰겠다 그러면 12500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어 조금 튜닝할 줄 안다 XMP 메모리 적용할 줄 알거나 아니면 뭐3600 국민오버 정도 마이크론 메모리 사서 넣을 줄 안다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AMD 가는 쪽이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인텔은 일단 기본적으로 3600이라는 걸 장담을 못할 뿐더러 어설프게 들어가면 은 괜히 스트레스만 다 받고 레모버하기 난이도도 좀 높고 어, 그럴 텐데 엔 d 는 그냥 고민 안 하고 smp만 넣어도 되는 거라서 약간만 손보면 성능 증가를 볼수 있고 가성비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수하고 가성비 잡겠다 하시는 분은 5600 가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쓰겠다 하시는 분은 인텔 가시는 게좋다는게제 결론입니다 일단 수치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다 찍어뒀으니까 앞에 거에서 빠진 것도 좀 있을텐데 어, 영상에서 이 발리스틱스 값은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어, 근데 믿고 어, 제 영상 보셔도 되고요 결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송년님 12500 말고 좀더 가성비 좋은1 1 4 0 0에가 있는데 왜괴로을 안해요? 하실까봐 11400으로 했는 값을 남겨드리겠습니다 1 2 400은 레모버 똑같이 5600과 3600을 동일하게 찍더라도 그냥 5600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2500이 분명히 12400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3%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어 12400 쓴다면 5600x와 똑같이 3600 레모버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음 볼수 있을 겁니다. 평균 프레임은. 그래서 12400이 가성비 더 좋은 데라는 얘기는 레모버 한다면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모버 한다면 5600의 가성비가 좀더 좋아요. 물론 노말로 본다면 1 4 0 0이 약간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약간요. 그러니까 얼 차이가 났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보고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뭐, m d 는 A510EX 67만 자의보더로도 성능자 거의 없이 나올 텐데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테스트 했는 보드가 a 5 2 0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인텔도 이 소리 하실 수 있거든요. 소비는 H610 좀더싼 10만원짜리 보드 인데요 어, 인텔은 그거 성립 안됩니다 H610은 성능자가 생겨요 그거 아마 써보시면 알겁니다 어, 그래서 인텔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은더 못내려 요 보드값은 14만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산하면은 음, 사실 전체적인 총가산비는 AMD가 약간 높을거예요 둘이 얼마차 이 안나니까 진짜 취향적으로 성격하시, 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 좀더 의문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차후 예고는 비유공품질 비교표 영상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